얼마나 재미있을까? 구르이 t v 안녕하세요 어... 오늘은 제 최애 가 앨범이 나오는 날이어서요 어, 앨범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포토카드를 너무 모으고 싶은데 혹시나 이게 또 겹치고 할까봐 이거 두개 이거 두개 갖고 싶고 이거 이거 갖고 싶 이거랑 이거 두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음. 네 이번에 입덕했어요 왜냐면 프로베리거 보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노래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 입덕을 했어요 그 이제 그분 이제 그 팬분들이 계시는데 딸분이라고 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엄청 귀여우시고 잘 뭉쳐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저도 합류하고 싶은 마음? 그래서 또 하늘분들에게 입덕을 해서 참 아티스트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팬분들의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덕을 했고 예능도 거든요? 근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잘하고 도시어도 봤는데 고기는 못 잡았지만 저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가지늘 응원합니다 멋있어요. 실제로 못 봤어요 그래서 실물 영접하고 싶은데 제가 댓글들을 봤어요 실물이 진짜 대박이다 화면에 다못 담는다 이런 댓글들을 봤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전이었으면 음악 방송이나 가서좀 이렇게 공부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죠 아 그니까 러 제가 그영풍 떨어졌어요 아 떨어져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아 근데 몰라 아한 그래서 저 오늘 약간 일부러, 샵도 갔다 왔어요, 약간. 화성원 네. 메이크업, 헤어, 해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. 어, 뭐 비를 했습니다. 제니야어 ᄇ 요 비슷한가? 아, 내가 원하는 복합 나와야 되는데. 아, 진짜. 저 월급날,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. 아, 현생. 아, 제가. 이번에 일 그만 둘러다가 갑자기 이 패키지 나온다고 해서 지고일 칸부터 그만부터 보네요. She like, you like it like. She like it like. That. She like, you like it like. Strawberry berry g u m e Jackie not in the looking. Change a ready for this. 오늘도 진짜 하늘이 너무 예뻐 구름이 구름이가 너무 예쁘네. 아 우리 구름이 밥은 먹고 있을까? 뭐 하고 있을까? 안녕아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어디서 세요안녕하요요 없는 거 아냐? 아니요 들어와 있어요 아여기다어 여깄다 네. 잡다 <웃음> 너무 너, 우리 최야 너무 최 우리 채 얼굴 아, 너무 안 보인데를 음. 힘내셨어 피터 버전하고 얼마 없는데? 그, 여기 여긴 앨범이 다 끝인 거죠? 붙어있어요? 네. 한번 네. 확인해봐요 확인해드릴게요 네네네 계산 도와드릴게요 네 이거 네 일단 해주세요 택시밖에 못사네왜제 최애 앨범 너무 구석에 있어요. 아, 네. 밖으로 좀 꺼내놔주세요. 네. 대문장난하게꺼내 네, 감사합니다. 사진도 좀 붙여 요 여기 좀 붙여주세요. 네. 네. 붙여주세요. 얼굴. 네. 친분은 다 팔려가지고 이것밖에 안남아있어요아 진짜요? 네. 알겠습니다. 아 진짜죠? 네. <웃음> 영수증 드릴까요 네. 이거 10만 원 이상 사시면 저희 아 그래요? 네. 쇼핑백 나와서. 아 이거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여기 안에 있는 포토카드 담을 수 있는 탐로더아네 사진. 아, 아 네트. 알겠어요. 드디어 네트 앨범 다 팔려서 일단 여섯 장 샀는데 꼭 제가 원하는 포토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... 뭐야... 우와. 매장마다 다 다른 거야? 똑같은 거 나왔어 어? 아 여기도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맞나? 아뭐아 여기 똑같은 거만 들어있는 그 거네, 매장이네 아 다른 매장 가야 되네 왜 채널이 나와있니? 어? 이게 뭐지? 응. 제가. <웃음> 아! 안되겠다. 이거 두개 한두로 하자. 안되겠어. 아, 똑같은 거 나올 것 같아. 안타나. 어, 모래 너무 좋다. <웃음> 어, 어, 다른 거 나왔어. 이거 내가 지금 갖고 싶었는데. 어, 손 떨려. 이거 어,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. 어, 다른 거 나왔다. 스팁 버전은 다른 거 나오네, 다행히. 아, 이거 포켓코드 이거. 얼마나 이래야지 열다섯 장다 모을 수 있는 거야. 일단 이거는. 합격. 이건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. 이거 안 해야 되는데. 근데 체인화를 또나어봐비 껌. 제가 저분들에게. 봐도 이렇게 해야겠네 이게 저 최애 싸인 제가 외웠어요 위조죠? 우리 최애 사랑해달라고 중도이중할 수 있잖아요? 제가 포토카드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. 네. 여기 여섯 장 중에 세 장이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 어떡해요 환불 안, 안 되잖아요. 네. 우리 최 많이 사랑해달라고 제가 부장 사인해서.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위조한 위주, 거라서 네, 비밀, 그냥 비밀로 해야 돼 네, 비밀로 뽑혔을 요하트랙스로 가야겠다. 하트랙스 안녕히 계요안녕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, 내가 원하는 포카. 포카. 제가 다섯 장, 다섯 장씩 살라고, 그 모은 건데, 두 장, 두장못 두장 샀으니까, 그냥, 두 그사야죠 장, 두 장, 두장 얼마나 앨범 노력했겠어요안 됐네. 근데 없으면 어떡하지? 어, 그러네? 헉, 뭐야? 어, 내 체인인데? 어? 어? 여기 있다 내체그 혹시 하성원 앨범이 있나요? 네, 이거, 이거, 두 개, 이거, 두 개. 네, 어, 그거 세장봐 주세요. 네네, 저기 하성원 써 있는 거 포스터 주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제 최애범이 6장밖에 없다고 해서 원래 두장두장 살라고 두장한 거를 그냥 다 쓸어 담았습니다. 아, 이번에 진짜 잘 나와야 될 텐데, <웃음> 그때는 성훈이랑 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, 좋아. 저도 현생 좋아. 살아야 돼. 되... 아주 까는 말이 게 세게 하셨네. 그냥? 오 좋아. 음에 들었어. 좋아. 아니 이게 매장. 이거는 매장마다 하나씩 사야겠다. 어? 아 똑같은 거 나왔어 또. 또또 또, 또. 아니 이쁜 거 알겠는데 성훈아. 알겠는데. 똑같은 거좀큰거나라 어? 다른 거 나왔어. 우후. 자, 아, 우 자! 같은 거 왔어. 아! 아..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아니고. 아니 민성.. 민성카 그거 어디냐고. 민성은 몰라요? 찍고 나오시는 분 제발 민성훈! 야이핫박두 나왔어 아이 진짜 오! 왜? 환불 안 돼요? 다시 이거 비닐만 싸서? 아, 회사가 실수해가지고 버크 두장두장 나왔으면 좋겠다 스위 버전 똑똑 같애아 아, 그래도 이거 다 교환하면 할수 있겠다 다 못하고 올수 있겠다 아, 이거는 이세 장은 세 이야 아까 거기가 주고 갈까? 없었잖아